어떻게 무서워? 오 도발 든든. 오 든든. 오 셰.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어디 나? <웃음> 뭡니까 뭐예요? 와! 업사 놈들 몇 년째 기본 카드 수습쟁으로 꿀빠는데 수습생 솔직히 주문의 비용이 이리하로 내려가지않습니다 추가. 아니, 야, 왜? 님들 이거 원래 이랬어요? 잠깐만. 아, 진짜? 아, 진짜로? 어게한야 1코라서 그랬다고? 아니, 원래 안 그랬잖아. 살바 <목소리> 죽겠어 하겠지만 모르는 거니까 사람들이 됐어 됐어 뭐야 우리 약속 콤보 보고 가기 약속 콤보 보고 가야지 가자 가자와 <웃음> 개쩔긴 한다. 아, 똥맛이 쩔긴 쩌네. 이 맛에 하는 거긴 하네. 와 씨. 이제 이코 주문 그만. 그렇지! 잊어버렸다. 일단 깜빡. 찢어버렸다. 찢어버렸다. 근데 이거 살면 나 뒤지지 않나? 생각 못 가는데? 항상 뒤질 수도 있긴 한데. 아, 머리 아파. 죽어버린.. 아 어차피 내 패로 못 이기지 아한번 해야 겠다 뭐야 내거 타는데요? 내거 타는데요? 내거 타는데? 아니 저분이 이렇게 된다고 했다니까요 처음에 나한테 어이가 없네 그래도 이겼다 그래도 이겼다는데. 와, 그래도 이겼네. 다 태워가지고. 만한건가본데요 님들아, 이거는 해야겠는데요? 운명이 나를 하게.. 이거..했어요. 나 바로 들어오면 좋겠다, 프라이 먹을 수 있으니까. 난딱 그것만 보고 바로그를 지금 쓴거고 뭐, 내가.. 그래, 이런식으로 게임을 해야지 이기는거야. 자또 기어나오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어나오면 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자연스럽게 기어나오면 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많이 죽었잖아? 그거 말고 아니 그거 기어나오면 되잖아 이거 절정이야? 아 <웃음> 나 짜증나 사제 개 같은 거. 야 몰라. 눈트라 뒤집어졌어요. 돌진 나와가지고 얘 정리하면 되고. 프라임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내느냐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저벌로을몇개쳐뽑는거야이러고 욕하겠지 그럼 저 이거, 얼척이없이지 그냥 이거, 이거, 이거, 야이이 죽고 나는 하려 그랬는데? 어, 이, 이거.